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지주택 현재 진행 중이고 자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우리가 집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내용과 유튜브에서 보는 내용과 현실적인 내용은 약간은 틀리다 하지만 결론은 뭐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 들어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올려지지 않는 내용들도 같이 논의한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영상에 올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같아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만들어진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5평, 34평인데 4 0평대 이제 추가고 어,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빼고 빼고 30평 일부 빼고 30대 1부 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구청에다가 네, 승인 신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상태로 이 말씀드리면 이제 25평하고 3 0평그러 수요가 많아요 제대수가 요2 5평이좀대 20대 30대 20대 20대 요0대 20대 대 30대 20대 2아대 30대 20대 20대 3 30대 2 0 이쪽 이게 수동식이었군 이거 장난 유리체 보여드릴게 네, 잘 보겠어요. 보겠어요. 예. 한번 받겠어요. 네. 아, 한번 배틀 공간. 음, 신발장인데 넓게.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신발장인데. 음. 다음 주에. 지금 확장 됐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기본입니까? 옵션을 드리고 확장비도 포함돼 있고. 지금 이거 해드리는 거 지금 현재까지는 3차 모집 전, 지금 2차는 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옵션이고 시스템은 다 옵션이죠. 지금 에어컨 이 별도예요. 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네. 네. 여기는 주방 편집입니 음... 이 인조죠, 대리석이 천연이 아니고 인조 아닙니까? 같이 강판은 이 보이는. 또 바뀔 수 있어요. 추후에 아 그러니까 자재 뭐 세라믹 타인데 예. 자재는 또 바뀔 수 있고 아또 조합원들이 또 거기서 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약기 이래갖고 이게 천연 대리석처럼 느껴지네. 냉장고 장은 당연히 기본이고. 네, 장은 기본이고. 예. 지금 매립되어 있는 건다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옵션 딱지가 안 붙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게 지금 옵션은 에어컨은 지금 별도예요. 아, 이거는공기정화기는 공기,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아. 면치는. 정하기는 옵션이 알고 기본인데 에어컨은 한 개, 이제 아한 개만? 아한 개만 에어컨은 따로따로 군대 이거 들어있냐? 이게 지금 84타입인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도 <웃음> 에어컨은 옵션이고 스로이고 파우더 안 눌러졌네 제 나오는 바람에 아나 진짜 시트 에어컨은 다메리반 옵션이고 파우더로 마찬가지 제니품이모로 그래서 독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옵션인가요? 포함이 한거예요 어, 내리평 도기 기본, 예. 아, 기본으로 들어가는거죠 예. 모델하우스는 84A 모델하우스로 되어있고 나머지 뭐가 똑같아고요 84A B 신다 구조가 똑같고 아. 네. 외래 비터가두 대씩이에요. 아. 이제 이후 한 주에 두 대. 왜 그러냐면 30층 이상은 이제 두 대로 이제 설치를 음 해야 되는. 아, 30층 이상은 두 대를 넣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인 거 아니죠. 네대 음 중에서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음 방향을 좀 선해야 했어요. 틀어 쓴게뭐냐면 이제 지역 주택 내지 마련을 그러면서 거의 조합원들 100% 모집을 하다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분양물을 좀 늘리고 반지를 좀 특화를 하고 음. 토지를 지금 이쪽 근생부지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내집 마련이 아니라 사업 시행식으로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드리려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없애려고 차라리 대리에 꺾고 이는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선행하니다 일부 분양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임시총회 예정인데 지공사 선정권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승인을 받을 거 같고요. 음. 그러면 조합원들은 지정공허수 하나요 지정공허수 사업 승인이 되지만 음. 추첨이 원래 법이 그래요. 음. 그거 원래 좀 지정하는 건다 지금 음. 법이. 지금 청수가다 틀리네요. 예. 저희들은 이제 남양 같은 경우는 <웃음> 딱 동북 지정이 아니에요. 예. 추첨. 남양은 남양끼리, 동양은 동양끼리. 그리고 충수는 구간별로 20층에서 29층. 뭐, 어, 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군, 2군, 3군, 4군으로 해요. 정이되고 그리고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추첨을 해가지고 동호수 지정. 그때 이제 발표된 거고. 동원 지정이 아니고, 층 구간만 이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낮은 층이 몇 층이고, 높은 층은 층이 몇 층입니까? 지금 낮은 필드층에서 2층, 높은 게 37층. 아니, 아니동저 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좀 넘어가 입니 37층입니다. 한쪽만 25층으로. 그러니까, 여기 1 0만 25층입니다. 26층이고, 네. 다 37층으로. 다 합니다. 세상이.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거로 이제 계약금은 이제 1차로 해가지고 계약시 하고 10월 이내 그 다음에 이제 2차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있다가 그음고 마지막 중도금 잔압 일차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여기 까지만 이제 현금 잔압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출 집단 대출 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거고 저희들은 음. 조금 사업계획을 빨리 좀 가려고 하거든요 속도전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어떻게 되죠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중간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층에서 19층 사이 5억 7,700 저층 저층 같은 경우는 5억 5,300 필로티 같은 거 음. 여기다 이제 업무대행비가 이제 플러스 추가되는 게 4천만 원그 뭐죠 이 <웃음> 지역주택은 이제 시행사가 조합원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이제 안내, 길라잡이를 해주는 이제 업무대행사가 이제 시공사서부터 선정에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업무대행비. 그게 4천. 세대당. 그리고 8사가 중간, 제일 낮은 층이 7억 7,900. 그 중간층이 8억 1,200이고요. 요거 이제 남양이고, 동양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저렴한 게 7억 3천 6백만원 청수별로 구간별로 지금 금액을 예, 예. 좀 많이 줬네요 예, 예, 예. 2층 음. 따로 3층에서 9층 따로 10층에서 19층 따로 예, 예. 그 다음에 29층까지 빼고 30층 이상 따로 예. 아. <웃음> 보통 이 정도 구간을 많이 안 주는데 음. 일단 은 저희들이 하나 도 좋은 게 뭐냐면 좀 전국에서 저희들은 조합 설립 인가일 전까지는 100% 환불이 돼요. 음, 일단은. 저희 설립 예정이 이제 9월 말 정도 네. 보, 바, 바,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 착가증정은 지금 일단 100%도 환불 해주고 있고. 3차 보직은 무리해서 지금 일단은 이제 7월 달 임시총회 때 그때 아마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비 인상 때문에. 1차, 2차는 앞두고, 3차 조합원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되네. 네, 네, 나올 여지가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조합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 현장에, 논바드 아파트가. 있대로좀돌려주요논바드 <웃음> 네,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한 12년 됐어요. 한 200세대 돼요. 이게 지금 11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이제 세대수 비 해도 이제, 지금 저희 조합은 뭐 주변 시세 대비 2억에서 뭐 1억 정도 최대 싸고 저희들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릴 고요 30%에서 40%까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주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최대로 없애고 옵션 비용은 어떻게 되죠? 옵션 비용은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옵션에 에어컨 같은 건안해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집단 구매나 아니면 은 이제 총회 때또 음. 그죠 종류가 더안좋 발코니 확장 비용도? 네. 현재는 무상. 음. 아, 네, 3차일 때는 뭐 유상으로 바뀔 여지도 있고요. 아 이게 수시로 지금 변동이 좀될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지금 자재 때문에 그러죠. 음. 아직 분양가랑 이런 것도 이제 아직 나와봐야 되겠네요. 3차는 그래요. 뭐, 3차는 왜 일단은 총회에 거쳐가지고 음.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6월달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조정지역 그거 해제 네. 그거를 좀 보고 있고요 음. 우리 적게는 또 후분양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조합시설 리빙과 신청 예정일이 9월달이네 음. 자격증 신청이 12월달이고, 착공이 24년.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좀 수시로 바뀔 여지도 있고. 지금은 어, 저희도 7월달에. 그럼, 예. 네. 그럼 인가 전에 만약에 저번 자격 때에서 하게 되면, 예. 그 조건 그대로 가나의 특혜가 보면. 있냐 이거죠. 지금 일찍 가면.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게. 작년 4월 달부터 하셨던 분은 1차거든요. 네. 그분들보다 2차가 더 분양가 조금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무상 에어컨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1차때는. 네. 2차때는 지금 그게 빠지고, 네. 3차때는 이제 가격을 건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비나 그걸 유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음. 아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왜냐면 제일 관건은 이제 시공사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공사가 이제 지금 이제 위치가 좋아가지고 몇 군데가 좀 파격적인 뭐 현금으로 자기네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총회 이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0억대는 일반분양 같은데 그런 게 저희들이 뭐 사실. 평대도 48평이나 43평으로 보고 있는데 48평 같은 경우는 이제 8사 기준으로 평당가를 비슷하게 한다, 한다고 러면 11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집에는 한 15억대되고 수요는 많아야할가요 음. 지금 우리 현장 옆으로도 롯데캐슬이나 40평대들이 오래됐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 음. 그 지역은 안 벗어나고 싶고 새 아파트, 는 대형평형 지금 보통 지역주택 보면 25평 국민주택 다 이하예요. 음. 그리고 또 조합원으로 100%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새 같이 이제 뭐 경제가 막 금리도 오르고 뭐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까 그런 음.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없애려고 최대한 제, 대려 이제 이익을 남기려고 해가지고 단지 내 상가나 뭐 지금 일반 분양을 늘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단지를 좀 특화를 좀할거 하고 다시 한번 정비를 다가지고 그러면 만... 43평에서 48평그중 그 하나가 들어오나요? 어느 동라인으로 들어오나요? 그거는 아주 좀가석도 좀 음. 그리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왜냐면 추가로 좀 토지가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옆에 있는 부지가 그럼 부지가 또 약간의 변경도 있었고요 음, 상업지 쪽으로 들어올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오면 이제 스트리트형 상가로도 지어지면은 이제 프라자 상가처럼 단지나 상가를 좀 넘어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 조합원 이익이다 보니까. 음. 그니까 지금 요, 이번에 이제 6월달에 발표하는 게 제일 커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허구보증이이 얼마큼 이제 되냐 안 되냐 하는, 이제 하는 거니까. 그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있으면 거꾸로 조합원보다 더 싸요, 일반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일 이제. 복구하려고. 그, 북 쪽에, 이쪽이쪽이쪽이에요이게북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쪽이 쪽에. 쪽에. 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 쪽에. 이이 보상 일부 계약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일괄적 그러니까 95%가 토지가 딱 됐을 때 일괄 지급을 했고요. 계약 근데 계약금을받았던 사람도 있고 안받았던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아요. 아니요. 계약금은안썼어요 아무도. 아, 그래요. 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경, 조합 이름으로 경매 하나 뜬거 있고 그거 외에는 안고. 왜냐면은 지금 다른 데 지금 뭐야 이건 막그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60%가 이제 돈이 나갔어요. 계약금이. 근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35%가 단합을 했어요. 이거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땅값을 잔금 못 치로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을 없애려고 해서 95%가 됐을 때 일괄 지급을 하고 어차피 그래야지 시공사도 선정이 되는 거니까 시공사도 땅이 안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의 계획은 선정되면은. 100% 소유권 이전까지 다 가져오려고 해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전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라 동의서도 받고 매매 금액을 기재를 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2018년도부터 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장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증 연장 계약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고 추가 토지 편입이 조금 들어와 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단지 평면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더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심신대로 순양시장 이런 1번 씩 보면은 계약금은 들어왔는데 중도금 잔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 쪽에 뭐 음. 어, 아, 그때 계약금은, 계약금은 예, 많더라고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음. 다른 데는 그게 그게 내가 예, 예. 일부 주면은 나머지 30% 20%가 개별로 했는데 갑자기 똘똘 뭉쳐지면은 계약금을 못 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잔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잔금 붙이는 순간 여기는 대출이 나오는 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35%에 대한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원래 지역주택에 그렇게 계약금 조금, 조금 치고 치고 갔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지지 분들도 조금 네. 당당해지죠. 지금. 계약금은 받았는데 뭐 중도금이 안 들어온다 잔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다하게 지금 나오고그 나머지 있는. 토지가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조합은 이제 추가 토지를 편입을 해 가지고 단지 모양을 바꿔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